2023년 3월 18일 로또 1등 당첨자입니다. 당시에 1등 당첨되고 와이프랑 그날 같이 울고불고 난리 났었네요. 크게 바뀐 거라곤 수령하고 바로 빚부터 갚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아 그리고 애들과 여행을 자주 다녀서 과학자들이 타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중고로 한대 샀습니다. 또새 아파트도 하나 계약했고요. 다만 결혼하고 월세만 살아서 와이프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문제로 안되어 제 명의로 했습니다. 당첨금은 20억이 조금 넘는 금액에서 세금 떼고 13억 9천만원 실수령하였고요. 이후 저희 집 월세 보증금 1천만원도 장모님께 빌린거라 바로 갚아드렸고 처제한테 빌린 돈, 본가에 빌린 돈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용직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루 벌어먹으며 아둥바둥 살고 있었는데 의욕이 조금 없어졌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일용직은 계속 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마음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으로 통장도 하나씩 만들어줬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꿈은 안 꾸었고요. 자동으로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형님, 동생들 한달 동안 밥은 열댓 번 사줬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 예금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와이프한테도 가방 하나 사주려고 했더니 됐다고 하네요. 제 마음이 정리가 좀 된다면 기부도 하고 싶네요. 제 사연을 추천하신 그대가 바로 1등입니다. 제가 올린 사연이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지 정말 몰랐어요. 다시 한번 행운이 따르시길 기원합니다. 추가로 몇자더 적자면 로또 당첨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한숨도 못자고, 월요일에 애들 등원시키고 바로 기차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역 앞에 택시를 타고 농협 본점에 가자고 하니 기사님께서 농협 본점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와이프 보고 그냥 티맵 키고 걸어가자고 했어요. 농협 본점에는 도착하고 로또를 밖으로 왔다고 말하니 직원이 따라오래서 갔고요. 먼저 당첨금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셔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 차례가 되어 절차를 밟고 수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첨금은 어디에 사용할 거냐고 물어봐서 빚 갚는데 쓴다고 하니 예금 영업 같은 건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당첨금을 받고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가지고 있는 빚들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때 눈물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서 막 나왔습니다. 현재도 정말 꿈만 같고요. 새벽에 일 나간다고 운전하다가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도 글을 적으면서 눈물이 나오네요.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힘드실텐데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절대 주작이 아니라는 점 밝히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로또를 구입하면서 매번 주작이니 뭐니 안 믿었지만 샀던 사람이었습니다. 1등이 수십 명에 최근에는 2등만 수백 명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욕을 했던지 같이 일하는 동료들만 제 당첨 사실을 알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인증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글을 올리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운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